안녕하세요, 소아팬 여러분. 김주현입니다팬 여러분의 사랑으로 20만 명 구독자가 넘었어요. 감사합니다. 20만 명 돌파기념으로 이번 화이트데이 때 화보집과 달력을 구매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. 당첨자 확인은 소아코리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아TV 구독과 좋아요, 알람. 구독